안녕하세요. 여수정입니다. 네, 바쁘세요? 네. <웃음> 요즘 바빠요. <웃음> 아, 어제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요? 네? 기도 갔다 왔어요? <웃음> 안 더워요? 어, 덥죠. 더운데 차 타면 시원하고 선풍기 있고 <웃음> 더우면 더운데 근데 겨울보단 난것거 난 같아. 겨울이 더 힘들어요? 응. 어, 겨울이 난더 힘들어. 겨울이 아, 훨씬 어, 힘들어요? 훨씬 힘들죠. 나 추운 게 너무 싫거든.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소하다 가져왔어요.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수고하셨 간단 명료하기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입설구설이 따릅니다, 이분은. 근데 지금, 지금 37이죠? 37 갑인생, 아, 병인생. 올해, 내년, 후년, 9수까지. 37, 38, 39까지는 자기 입설, 구설, 자기 행동조심 다 하셔야 됩니다. 아, 음, 음, 다 하셔야 되고, 왜냐면 이분이 주목을 좀 받았다가 어떤 이제 이게 확 치고 올라갔다 기운 자체가 작년, 재작년서부터는 이게 어, 어떤 시비, 구설, 이런 것들 입으로 인해서 자기 행동한 것도 행동한 거겠지만 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마 위에 올라졌다고 봐요 근데 작년, 올해 올해까지도 이게 내년 후년까지도 이게 계속 어떤 낙인처럼 자기 이미지가 어이 사람 하면 이렇다 라는 정도 그 계속 따라간단 말이에요 뭘 잘못을 했요 그쵸 잘못을 한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구 어느 입장에서 보면 잘못인지 잘, 잘한 것인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중의 시선, 뭔가에게 많은 사람들, 사람들의 시선에서, 기준에서 그 선에서는 어떤 질타를 받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올해부터는 어떤 제인 제의, 제안으로 인해서 좀 뭔가 자기가 조금씩은 움직인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항상 이게 뭘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구설은 따르고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남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은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고 주목받는 사람이야 응. 뭔가 내가 행동을 막 유난스럽게 해서 튀는 사람이 아니라 딱 봐도 눈에 띄는 사람들 있잖아 아유. 우리 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냥 일반 사람하고 연예인이고 비교해서 세워놔 봐 연예인한테 눈지 일반 사람한테 눈가 음. 그렇진 않잖아요 약간 그런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거 같아 어, 이번 20대 때는 좀못됐을 걸로 보세요? 20대 때요? 네. 약간 뭐 철부지가 왈가닥이었겠지 음. 음. 아, 음. 일적인, 일적인 면에서 음. 근데 심성은 이 사람이 나쁘진 않아요 고든 사람이긴 해.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뿐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은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실제 성격이 실제 사람인데. 성격은. 응. 어... 자기 책임감도 있고. 어... 응. 이성훈은 어떻게 좀... 이성은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이성훈이 많다고 해서 계속 여자를 따르는 건 아닌데, 그냥 왜? 남자, 여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계속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여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분이 그래요. 항상 주변에 있어요. 음, 음. 음. 그리고, 그러면 잘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이분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음, 음. 있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인연법으로 네. 애정 이런지 인연법으로 뭐 결혼은 이든 뭐 결혼이든 뭐 결혼이든 뭐. 결혼이든 나는 결혼은 좀더 늦게 해야 된다고 보고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야 음.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서른 아홉은 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어좀 아, 늦긴 하요어좀 많이 늦은 편은 하, 이긴 하죠. 근데 서른 아홉은 넘어야 이분이 그 가정을 잘 지키고 살, 살아갈 수 있고 이분의 기운으로 봤을 땐 그리고 이성운이 다시 좀 생긴다 하면, 이게, 어, 알린다 그래야 되나? 오픈, 뭐, 본인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축하받고, 어, 그래, 뭐, 이런 인정해주는, 주변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게 가능, 어 보기에는 가능하고, 근데 지금도, 뭔가 이제, 아예 없지는 않아요. 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웃음> 네. 어, 그런 부분.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볼게요. 누 네. 이분 배우 김선호 씨에요. 아. 네. 김선호 씨가, 어, 갯마을 차차차 나올 때마다 엄청 잘 나왔어요. 어, 그죠 진짜 이제 뭐, 영국부터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갯마을 차차차로 이제 완전 스타덤에 올랐는데, 음, 음, 음. 논란이 터졌어요. 응, 음, 그렇지. 랑기스터 최아영 씨랑 논란이 터져가지고 뭐 주춤하다가 뭐 자숙을 해가지고 이번에 연극에 나왔어요. 아 연극으로. 네, 근데 뭐 복귀 복귀했어요. 네네 네, 복귀를 어. 했어요. 이미 했어요. 구일날부터 한거 같아요. 음, 음.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표도 못살 정도로 잘된대요응응 그리고 김선호 씨가 뭔가 올해는 뭔가 이런 거할수다 <웃음> 이렇게 없어지고 좀잘 될까 해서 막. 없, 없어지진 않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긴 하는데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은 그냥 있어도 아까 주목받는 사람이랬 빛이 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아. 근데 이분이 조심해야 될게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뭔가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일적으로도. 음. 일적으로도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또 이성은 도 같이 들어와버려요. 아, 진짜? 같이, 같이 따라, 왜냐면 이 사람이 일이 많잖아? 그럼 여자도 많이 따라 들어와. 같이 들어와버려요. 일붕, 여자복다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일반 사람이었으면 너무 좋은 조건의 사람인 거죠. 좋은 조건의 뭐 기운을 갖고 있고 사주를 갖고 있고. 근데 이게 연예인이다 보니까 남들 앞에 내세우고 자기 행동을 다 주목받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음. 그런 부분이 자기한테는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근데 일, 일적인 것도 지금 이제 연극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이게 공중판는 이런, 이런 것들이 아닌 근데 이런 쪽으로 좀더갈거로좀 보여지고요 아, 그 드라마보다는 음 드라마 영화보다는 뭐 드라마보다는 영, 영화나 연극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게더 좋고. 사실 본인한테요. 본인한테도. 본인한테도. 아, 그 그러면 드라마나 뭐 이런 건 나중에는 추후에는 음 가능해요. 아, 가능해요. 아, 그 지금은 일부러좀 본인이 안 하는 건가이요 이런 비시는 거. 그렇죠. 본인은 실제로 별로 하기 싫어요. 근데 옆에서 계속 어떤 조건도 있을 거고 어떤 이제 제도 있을 거고 자기가 못못더 이상 마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궁금한 거는 음. 김선호 씨가 아무튼 잘 나가다가 한번 팍 꺾였잖아요. 네. 그게 본인의 이제 사주의 운대가 그렇게 겹쳐서 팍 꺾인 건가요? 아니 본인이 뭔가 좀 이런 만든 상황이 있을요 어, 본인의 사주에 좀 그런 운대가 있어요. 음. 어,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무명하님 무명을 굉장히 오래 걸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팍 치고 올라간 시점이 짧아요. 음. 자기가 싸움 경력과 시, 시간이 이만큼이었다면 그걸 주목받는 시간이 요만큼이었어 근데 그요만큼에 자기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운, 운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참이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봤을 때이 사람이 좋은 거 반면 이게 같이 안 좋은 것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 아까 그랬잖아요 일과 여자가 같이 들어온다고 근데 진짜 극과 극이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냥 좋다고 좋다고만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고 이게 되게 극과 극 양극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은 응. 40대 돼서도더잘될수 있을까요? 잘, 그러니까 40대 중반쯤은 한번 한번 더 올라갈 수 어, 그 있는 심리가 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한번은 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잘 되면 잘 될수록. 근데 이 사람은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야. 솔직히. 잘 되면 잘 될수록 또구설시비수 따르고 여자 문제를 또 엮이고. 그러면은 이분 가장 조심해야 될점 하나만 뽑아주세요. 이성이죠 여자.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따르거든요. 더요. 어 이성운이 따라 따라. 이 사람이 뭔조심을뭔조심을 뭔 조심을 하겠어? 무슨 돈어 뭐 어디 투자해서 뭐돈 조심을 하겠어요? 근데 뭐 잘생겨서 여자도 따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잘생긴 거랑도 달라요. 아, 어. 음. 잘생긴 것도 잘생긴 거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운이나 이런 자기의 끼가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음. 여자가 뭔가 좀 이렇게 꼬이는 거. 어, 것 그럼요. 그런 좀 그렇게 좀 그럼요. 어, 어. 어렵게, 아무튼 여기까지 왔는데. 어렵게 왔는데. 다시 또 뽑기를. 음... 좀... 난, 난한번 더. 한번더 조심을 음. 뭐, 뭐, 이런 일이 아니어야겠지만, 뭔가 이제 다른 걸로. 근데, 사랑과의 문제는 맞아요. 안 그러면 소속사 문제라든지 자기가 정해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자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랑과의 문제가 계속 들어와. 음. 이, 지금은 이제 여자로 문제가, 이성으로 문제가 좀 거론돼서 주목을 받아서 그런 거지, 이분은 뭐, 이제 어디 이게, 연예이라면 자기 혼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야. 뭐, 개인으로 뭐 활동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디 소속돼 있고, 어디 회사가 있고, 막 이럴, 거야. 근데 그런 이제 회사나, 그런 소속, 소속사? 이런 데에서도 뭔가 이제 트러블이 좀 있을 거라고 좀는 보여져요.